어쩐지 말이 없더라. 아 무한 버닝합니다. 몰라요 나. 오도 oh 어? 된다고? 오 e move out. 라도 이길 수있어 저희는 어? t 야가거 봐. 보러 뒤에 있가 빨리 가 <웃음> <웃음> 말뚝 박아야 되나. 이래? 흥? 흥? 흥? 흥? 흥? 어, 이리파다 나와. 저기도 방패 들었네? 말뚝 박아야 되나. I took back. I didn't know. t h a t u e b l u e team w 어? 방패 뭐야 방패 안보이지롱 안보이지롱 방패 안보이지롱 방패 안보이지 방패 따아다 어시스텔! 장점 3점입니다 <웃음> 방패 안보이지롱 특수 아, 뭐야 <웃음> 방패? 네? 방패? 방패? <목소리가> 자재리 누나 피반 아이구 피반 피반 <목소리가> 나는야빨간 <목소리> 머리엔. 라스트라 울트라, 울다라울트다 울트라, 울트라, 울트 지금 나가면트라 울트라, 울트라, 울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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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. 아해어 이거 어아다는거 보여드릴게요. 해성떡지 어떡해? 어떡해? 어떡해? 어떡해? 어떡해? 어떡해? 어떡해? 어떡해? 어떡해? 어떡이어떡 누구야? 자 쇼컨이 하고 쇼컨 아래 힐힐힐 어 뭐야? 컨디 있다. 컨디 있다. 컨디 있다. 컨디 있다. 컨디 있다. 한 컨디 있다. 컨디 있다. 컨디 있다. 컨디 있다. 둘셋디 있다. 디 있다. 깐만디아 수가 컨디 있다. 디 있다. 디디디 으리특수 으아, 으아, 으아, 아아 으아, 으아, 으 어, 뭐야 이거. 이거 누구세요? 와못 잡을 줄 알고 버리 떴다가 중간에 끊겼나 보네 버 어! 뛰는길 어. 어. 뛰는길. 아 특수보직이죠. 어 뭐야 한명더 있었네. 대죠 말뚝 박아야 되나. 강들한명더있었구만 이거 잘 봐요. l i s t e 격격 조격 조격 조격 조격 조격, 조격! 조격! 조격! 자, 힐! 힐! 힐! 힐! 힐! 이 힐! 힐! 힐! 힐! 힐! 힐! 힐! 힐! 힐! 힐! 힐! 아 <목소리가> 자, 바니 끊김? 안 끊겨요. 아우도. <웃음> 아, <또. 웃음> 아 진짜 고사리 들고 있을 때 발은 겁나 빠르네. 여기요, 여기요. 고사리가 원래 빠르잖아요. 연사도 있어. 챨. 챨. 챨. 챨. 챨. 마이 말뚝 박아야 되나? 어야체리이나 웬일이오? 전부 타야겠다 필등! 맞다 바로 앞에 어... 오 어이, 나이스 점! 잠깐 나 이거 무한버닝으로 그래, 들어가 저격! 저격 시작은 어떨까 틸슨! 궁금하다. 헬스 조격. 조조조조조비 오. 아, 우와, 뭐야. 저기요. 저기 저기요. 저저 오케이 기요고기요저기저기 저기요. 저슨저격저격저저기저기 저기요. 저기 저기요. 저 Oh, Mission failed. Blue team wins.